무시동 에어컨입니다. 중국에서 샘플로 한대 수입했고요. 그 고객이 요청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무시동 에어컨이고 전원은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는데 12V 또는 24V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최대 정격 600W 정도라고 해요. 에어컨 치고는 작은 건데 그래도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일반 파워뱅크로는 파워뱅크에 에어컨 돌리면 뭐 2시간 돌리면 전기를 다써 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실레기딱 사이즈가 예전에 사무실에서 쓰던 PC만 해요. 뭐자르재 볼까요? 이 사이즈 시래기 가장, 사이즈가 가장 중요할까요? 46cm. 저, 밸브까지 하면 넉넉히 50cm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펜부터 잴게요. 펜부터 재가지고, 넉넉하게 30cm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시래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또 볼까요? 이거는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실내기입니다. 다행히 영어로 되어있어요. 영어로 되어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구요. 이것도 영어로 되어있네요. 리모컨도요. 리모컨도 있고. 네. 우리는 상당히 가벼워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외기와 실내기 설치에 필요한 브라켓과 나사 부품들이 있습니다. 요 전선은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저, 연결하는 전선이에요. 제가 길이 재봤는데, 대략 3m. 3m 정도 되고요요 전선은 실외기와 자동차 배터리 또는 파워뱅크를 연결하는 전선이에요. 길이 재봤는데, 3m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에서는 놀이가 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설치해본 적도 없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대충 알겠네요. 여기 요 소켓이 실내기랑 연결하는 소켓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가스가 이동하는 동파이프라고 하죠. 동파이프를 연결하는거에요. 이 제품 안에 동파이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직접 구하셔야 되고요 동파이프 연결하는 밸브가두개가있고요 큰게 있고 작은게 있어요. 아마 이 작은게 보면 작은게 산열기랑 연결이 되어있어요.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 실내기를 거쳐 가지고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것 같아요. 펌프 안쪽으로요. 굵은 거는 외경이 24mm, 내경이 17.5mm 정도 됩니다. 이쪽은 얇은거 있죠. 요 작은 밸브는 외경이 16mm, 내경이 12mm 정도 돼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밴드가 있네요. 이 밴드도 설치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파이프 감아주는건가요? 그리고 가스는 같이 옵니다. 가스는 같이 오는데 R134 타입 가스예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스고요자 오늘은 뭐 별다르게 설명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어컨 설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컨을 전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분에게 보내가지고 설치를 해볼거예요 어디에 설치할거냐면 지게차에 설치할겁니다. 지게차에 설치하고 물어봐야죠. 이 에어컨이 얼마나 쓸만한지 대륙에서 방금 들여온 무시동 에어컨이었습니다.